so you <laughs>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 구독경제건 강원도 물에서 만나본 핸드워시 핸드크림 바디로션으로 구성된 강원 감자 핸드 앤 바디 세트 7번인데요. 이 시노디아 강원 감자 핸드 앤 바디 세트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청정 자연 깊은 산골에서 깨끗한 토양에서 자란 고랭지 감자를 이용하여 만들었다니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이 시노디아 강원 감자 핸드 크림을 살짝 짜서 발라볼게요. 핸드크림을 보면 제형이 약간 되직하면서 쫀득한 느낌인데 제형이 진짜 포슬포슬한 게 삶은 감자 느낌? 한번 발라볼게요 어, 발라보니까 바를수록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 느낌이에요 발르고 나면 굉장히 촉촉한 게 어, 느낌이 좋고 어, 향이 굉장히 은은한 게 좋네요 핸드크림 뒤에 성분을 알아보니까 감자수, 감자 껍질 추출물, 감자즙까지 감자 여러 성분과 시어버터가 고압량으로 함유되어 거칠어진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채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요즘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는 알코올 성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손이 많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날씨가 차가워져서 그런지 손이 금방 건조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까지 심해서 손만 씻으면 바로 핸드크림을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 감자로 만든 시노디아 핸디크림을 바르고 나니 손이 진짜 촉촉하고 끈적임도 하나 없이 보습감이 매우 뛰어나 마음에 쏙 드네요. 다음은 요 시노디아 핸드워시인데요. 손에 짜보니 적은 펌핑으로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폭신폭신한 게 부드럽고 구석구석 뽀득뽀득 깨끗하게 세정해 준 느낌이고요. 요 시노디아 핸드워시는 식물 유래 추출물 함유로 손을 자주 씻어도 자극이 덜하고 피부가 촉촉하다니 이제 더 자주 손을 씻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균과 폐렴균까지 99.9% 감소로 항균 효과를 입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향은 은은한 파우더의 향으로 손을 씻은 순간에도 소유솔 나면서 씻은 후에도 오랜 시간까지 향이 나는 게 기분 좋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바디로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금방 건조해져 샤워 후에 꼭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팔에 발라볼게요. 바디로션 제형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아 어, 향이 굉장히 이것도 좋네요. 바른 후에는 빠르게 흡수되면서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 시노디아 바디로션에는 고함량의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을 채워 보호해주고 촉촉한 보습감으로 건조함을 방지해주는데요. 이렇게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감자껍질추출물까지 가연해서 찾은 감자핸드앤바디세트를 이제 강원도물 원더구독뿌러미로 아름다움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